홍사운드님 다음에 빙수 먹방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빙수를 먹어볼까 혹시 설빙에서 꼭 먹어봐야 되는 빙수나 설빙을 한 번도 안 가봐서요 우. 설빙 붕어빵은 무조건 드셔봐야 합니다 뭐지? 붕어빵도 팔아? 뭐사이드메뉴에 짜장면이랑 스파게티도 있다고요? 뭐하는 곳이지 여기? 분식집이었나? 설빙 알바생으로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인절미 설빙, 인절미 토스트 이건 인절미 조합인데 진짜 많이 팔리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메뉴예요 애플망고, 치즈 설빙 이거 진짜 가성비 대박 안에 들어가는 재료도 많고 맛있는 거 맛있는 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? 메론 시리즈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진짜 메론 달달구리하고 너무 좋은 맛 메론은 지금 시즌 아니면 못 먹어 아 떡볶이 종류나 붕어빵, 토스트 진짜 많이 팔리고요 와인. 너무 많이 파는데 이거 다 먹을 수도 없고 자 가볼까 그러면? 몇 층이지? 아까 몇 층이었지? 사장님 이거 빙수 포장하려고 하는데요 그 집에서도 이런 모양 나게 안 돼요? 수사기에 올려드리는데 혹시 좀써싸어요아 그래요? 제가 지금 사실 그 유튜브에서 먹방을 하고 있는데 좀 예쁘게 해서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따로 담아주시면 제가 집에서 이렇게 올려서 먹어도 될까요? 얼음을 <웃음> 이렇게 쌓아서 돌릴 수 있는 우 얼음 자체가 힘는 말리기 때문에 네. 네. 김우산은 인절미 설빙 하나랑 요 피자 치즈 떡볶이라는 게 예, 있었는데 예. 인절미 토스트 하나랑 아 그러면 슈크림으로 드세요 <웃음> 원래 모양이 어떤지를 잘 기억해놔요 네 안녕히 계세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녹으면 안돼 뭐야 이거 어? <웃음> <웃음> 뭐야 진짜 엄청 작네 이건 뭐야 아 토스트 아, 작... 아, 그래? 어 이게 떡볶이야? 야 뭐야 얘를 어떻게 비주얼이 좋게 담아먹지? 그러면은 자 뒤집고 뒤집어 고케이 좋았어 이걸 꼭 이쁘게 먹을 거야 아 잠깐만 이거 다 쏟아질 각인데? 침복실한 느낌을 주면 된다고 이 뭉쳐있는 가루들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하고 여기다 연유 뿌리면 끝나겠네 오 엄청 크리스피한데 느낌이 피자 아 잠깐 얘 이따 뜯으면 흘르는거 아니야? 여기다 갈까? 아니야 아이 이렇게.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이게 더잘 어울리려나? 아! 아니야! 이러다 녹으면 안 돼! 빨리 가자! <웃음> <웃음> 구독해주세요! 좋아요는 좋아요용! <웃음> <웃음> 처음으로 설빙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! 아, 여기가 그냥 빙수가인줄 알았는데 뭐, 다... 다 파네요... <웃음> 피자떡볶이 진짜... 뭐야 얘? 나 피자 엄청 좋아하는데 떡볶이가 되게 기대가 많이 돼 <웃음> 비비는 소리 눈이 되고 있는데, 뭐 이렇게 하얗게 소복하게 이렇게 쌓여있는 눈길을 밟고 가는 약간 그런 소리가 나서, 제가 <놀람> 아, <웃음> <웃음> 쉐이크가 돼버렸는데. 아우, 셔! 아니, 시대야! 아우, 차가워! 어, 근데 맛있다! 우와! 좋았어, 다음은 인절미! 엄청 맛있는데 엄청 <웃음> 목매여요 거의 건빵을 한 4, 5개를 씹으면서 삼키는 그런 느낌인데요 다음은 <웃음> 붕어빵!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가지 맛이 있는데 저는 슈크림으로 일반 붕어빵에 비해서 좀더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 약간 계란 비린내가 좀 나는 것 같아요. 모르겠네. 얘만 나중에 따로 먹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인절미 빙수랑 토스트를 먹고 먹으니까 그래 원래 이런 거할때 약간 계란 같은 거좀 들어가잖아요. 계란 비린향이 좀 이렇게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조합으로는 별로 안 어울리는 거. 아니, 근데 한입 붕어빵이나 자꾸 두입에 먹네? 어? 썸네일 각인데, 이거? <웃음> 맛있겠다! 그죠? 음! 고추장 베이스에 조금은 투박한 그런 느낌의 떡볶이에요. 떡볶이 치고 막 엄청 맛있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약간 편의점 떡볶이 먹는 약간 그런 맛인데? 근데 이 비주얼이랑 치즈가 장난 아니네. 이게 되게 짭짜름하거든요. 빵이랑 이렇게 같이 먹으라고 좀 간이 센가 보다. 그러니까 치즈가 올라가 있어서 피자가 아니라, 진짜 빵이 있어서 피자였어. 아이디어 좋다, 이거! 아, 이건 아니네! 아니, 그러고 보니까, 어떤 치약을 쓰면은 그 이시림을 없애주는 데 효과가 있대요. 한 2주 쓴것 같은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? 한주더 써야 되나? 와, 인절미 빙수 맛있고, 인절미 토스트 맛있는데 물 없으면 먹는 거고. 떡볶이 피자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데 떡볶이 맛은 그저 그러고. <웃음> 어 근데 전체적으로 일단 뭐 괜찮습니다. 만족스러워요. <웃음> 가루가. 근데 이빵 뜯어먹는 게 재밌다. 아, 지금 배부른데, 뭔가 이 빵은 먹고 싶어요. 얘는 맛있네. 음, 소스가 좀 맛있다. 잘 먹었습니다! 아, 오늘 설빙 처음으로 한번 먹어봤는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셨던 인절미 설빙... 아닌데? 인절미 빙수 인절미 토스트 한입 붕어빵 피자떡볶이! 이렇게 먹어봤습니다! 되게 괜찮습니다. 가격 8,000원인가 그랬거든요. 8,900원. 원래 그 메론 빙수 저는 먹고 싶었거든요. 근데 그 보니까 사진 보니까 메론 통을 반을 잘라서 거기다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 혹시 그렇게 되나요 했는데 포장은 또 그렇게 안 되고 일반 그 종이 그릇에다 담아 주신다고 하셔서 메론 빙수는 다음에 한번 여운이랑 가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